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관문 시트지를 바를 거예요. 현관문 시트지를 바를 때는 먼저 이 도어 클러저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저 지금 저거 하는 방법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저러면 텐션 때문에 저 도어 클러저 저거 보세요. 방금 툭 하고 튀어나왔죠? 상당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 되는 방법은 제가 이따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먼저 물티슈로 깨끗하게 한번 닦았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물티슈에 세제 묻어 있는 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물티슈를 한번 닦고 또 세제물을 뿌렸더니 시트지가 안 붙어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키가 제가 한1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트지가 저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무겁잖아요. 저거 뜯는데 정말 울 뻔했어요. 그리고 요 제품이 요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 그런지 아예 시트지 자체 그 접착력이 시트지끼리 붙지 않고 좀 뭐라고 할까 떴다 붙였다 하기좀 편하게 되어 있는 접착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굳이 세제물 붙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세제물 뿌려서 더 고생했어요 그냥 물티슈로 한번 닦고 짝짝 붙이면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트지를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 세제물을 안붙이시는 거를 안 묻히시는 거를 안 뿌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키에 붙이려니 혼자 하려니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테이프를 이용했어요. 테이프를 윗부분에 붙이고 옆부분에도 짝딱 붙여줍니다. 혼자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거는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현관문 시트지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렇게 테이핑 작업을 해 놓고요 꼼꼼하게 잘 붙여 놓고요 살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뒤에 보호필름을 떼서 붙이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시트지 기포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 밀대라고 하죠 그것도 다 준비해 놨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밀대를 내가 준비해 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저렇게 손으로 붙이게 되는데 손으로 붙여도 저는 기포가 별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상당히 붙이기 쉽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신혼 때 현관문 시트지 바르기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거는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쉽게 붙일 수 있었어요 기포가 생기는 부분은 그냥 손으로 쓱쓱 밀어주고 또 내려서 또 발라주고 급하면 밀대고 뭐고 생각 안 나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네 저렇게 기포는 그냥 손으로 밀어줘요 쭉쭉 내려서 붙이고 붙이고 내려서 또 붙이고 붙이고 와 진짜 사진도 한번 짤, 찍어주고 땀 장난 없이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저 현관 렌즈, 렌즈 부분을 칼로 오려내야 되는데 정말 세심하게 오려내야 돼요 세심하게 살살살살 살살, 지금 이제 4배속이라서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정말 살살살살 살살 세심하게 떼어 주셔야지 깔끔하게 붙어요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냈으면 손톱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부분이 조금 난관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인데 X자를 쳐놓고 시트지를 조금씩 조금씩 떼어냈는데 저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시트지가 엄청 크게 잘려서 안 예쁘거든요. 저도 한 번에 성공을 하고 싶었으나 잘 오린다고 잘 자른다고 잘랐으나 크게 잘라서 나중에 땜빵을 했거든요.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정말 신경을 다해서. 정말 세심하게 일단 손톱으로 위치 자국을 확실하게 내주고 칼로 살살 뜯어내고 이 작업을 무한반복해야 돼요 어, 드디어 드디어 시트지가 문꼬리에 딱 맞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손잡이를 뗄수 있는 손잡이는 참 좋은데 전자도어락이다 보니까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서 뗄 수가 없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손잡이 부분에서 손잡이 부분이 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트지를 크게 자를 수는 없고 작게 자르면서 손잡이가 나와야 되는 거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세심하게 그렇지 완성 다된줄 알았으나 저렇게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간과했는지 형광 사이즈보다 좀 크게 잘라서 나중에 그냥 땜빵을 했죠 저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밀리면은 망한 거예요. 옆으로 붙였더니 제가 크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다 잘랐어요. 일라버려. 자, 이제 아랫부분을 붙일 차례죠. 아랫부분도 쫙쫙쫙쫙, 쫙쫙쫙쫙. 지금 이게 제가 4배속으로 해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금방 끝난 것 같지만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총 2시간이 걸렸어요. 작업을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3, 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어 스토퍼도 떼내어주세요. 그리고 쫙쫙쫙쫙 붙여주시고 도어 스토퍼 나사가 들어갈 곳에 먼저 구멍을 먼저 내주세요. 그게 작업하기 편해요. 구멍을 낸 후에 도어 스토퍼 위치 맞춰서 나사를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머 자꾸 커졌다 꺼졌다 하는 거는 이해해주세요 복도라서 센서거든요 오 자르고 자르고 겁내 잘 자르죠 이게 숙달된 노령, 노련한 숙련공이라고 해야되나 이제는 뭐 칼로 저렇게 끝을 맞춰서 오려내는 것 찜이야 자신 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싹 잘라내면 마무리 완성 이제 땜빵을 할 건데 땜빵 부분에 일단 시트지 같은 색깔을 발라주시고 붙여주시고 도어락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주세요 정말 세심하게 아주 살살 살살 조심히 그리고 주워 뜯어내면 살짝 밀려서 다시 뗐다 다시 붙였어요 정말 쉽게 뗐다 붙여지죠 잘못 붙이면 떼, 떼었다 다시 붙이는데 정말 죽어나잖아요 근데 이 시트지는 생각보다 떼었다 붙였다가 수월했어요 이렇게 다 세심하게 떼어내고 위치에 맞춰서 재단을 해주면 정말 감쪽같아요 도어락 사이에다가 살짝 남은 시트지를 쏙 넣어주고 재단을 칼로 다시 한 번, 쓱! 네. 에잉! 근데, 자르고 났더니 살짝 틈새가 아쉽습니다.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었는데. 자, 틈새 부분은 땜빵. 시트지 매력은 땜빵이죠. 또 다시, 쓱! 쓱! 자 이제 문을 닫고 도어클러저를 다시 달아야 되는데 도어클러저 사실 여기 이후 가운데 부분에 나사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텐션이 안 생기고 도어클러저가 상하지 않아요 가운데 부분 나사를 풀고 도어클러저 본체를 현관문에 다시 달아주고 가운데 부분을 다시 고정하면 완성입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저희집 현관 시트지예요 어떠신가요? 여자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현관문 리폼 원하시면, 현관문 시트지 원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힘들긴 하지만 예뻐진 현관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인테리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